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광물은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암석은 돌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돌멩이 안을 메꾸고 있는 작은 가루들이 있죠 그 가루를 가지고 우리가 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루라는 그 가루 자세히 보시면은 뭐, 까만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반짝거리는 애도 있고, 어, 안반짝거리는 애도 있고, 광물, 이 가루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걸알수 있는데요. 그 다양한 종류만큼 이제 광물의 종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물이라는 건 종류가 4천 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많은 광물들의 이, 우리가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다 배우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정도만 어, 굉장히 좀 특이한 광물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특성을 보고 우리가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물이 가지 고유한 성질, 본디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아주 광물의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광물의 특성에는 색, 좋은 색, 굳기, 자성, 염산반응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이런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을 배울 거냐 앞에 있는 색과 좋은 색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은 광물의 여러가지 특성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색하고 좋은 색이라는 특성을 배울 건데 색은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어 그냥 겉에서 보이는 색을 얘기를 합니다 음, 그냥 광물 가루 색깔이 그 작은 광물일 수도 있고 광물들이 뭉쳐있으면 좀 크게 돌멩이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쉽게 이제 돌멩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돌멩이를 밖에서 여러 개를 주워오면 어떤 돌멩이는 흰색, 뭐 까만색, 노란색, 돌멩이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색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색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돌을 주어오면 제일 우리가 어, 정리하기 편한 게 색깔별로 정리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까만색 돌은 까만색 돌 흰색 돌은 흰색 돌 노란색 돌은 노란색 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거 이것도 광물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어, 뭐 구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냥 겉으로 보는 이 색도 광물의 특성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오늘 시간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지금 배우는 이 좋은 색인데요. 어, 이게 색은 색인데 무슨 색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자, 좋은 색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돌멩이 아까 전에 막 10개 정도 주워오면은 우리가 까만색은 까만색, 흰색은 흰색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이렇게 구분한 뒤에 이거를 바닥에 긁어보면요. 겉에는 까만색인데 긁으면은 흰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노란색 돌인데 긁으면 또 희한하게 까만색의 가루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는 색하고 우리가 그어봤을 때 색이 좀 다르게 나와요. 이때 다르게 나오는 그었을 때의 색을 우리가 좋은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을 우리가 좋은 색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긁었을 때 색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제 긁었을 때 나오는 이 색을요. 우리가 사람마다 아무데나 긁, 긁어놓고서는 흰 벽에다 긁은 사람도 있겠고 그냥 칠판에다 긁는 사람도 있겠고 그냥 바닥에다 긁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긁는 판이 전부 다 틀려요. 긁는 판이 다 틀리는데 서로 다른 판에다 긁어놓고 어? 이 광물 가루 색깔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물을 긁는 판을 정했는데 그판 이름이 좋은 판입니다. 판의 이름이 좋은 판이에요. 이 좋은 판이 무슨 판이냐면요. 초벌구이한 도자기. 그니까, 한번 구, 도자기판인데 한 번만 구운 거예요. 유약을 바르지 않습니다. 유약을 바르면 되게 맨질맨질 코팅이 되는데, 유약을 바르지 않는 한 번만 구운 도자기판이 흰색인데, 그판 이름이 바로 좋은 판이에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렇게, 이 흰색 판이 보이시죠? 그래서, 초벌구이한 도자기 판을 좋은 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까만색 돌멩이를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이세 개를 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물을 긁는 판의 이름이 좋은 판이기 때문에, 긁었을 때세 개의 이름도 좋은 색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있는 까만색 돌세 개가 있는데, 얘는 흑은모, 가운데는 적철석, 끝에는 자철석이라는 돌입니다. 저 겉에서 봤을 땐 전부 다 까만색인데요. 긁으면, 좋은 판에 긁으면, 흑은모는 여기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긁혀져 있고요. 흰색 가루가 나와요. 적철석은 말 그대로 적색깔, 붉고 축축한 색깔로 구워집니다. 그 다음에 자철석은 까만색으로 구워져요. 그래서 긁으면 색깔이 이렇게 좀 틀려지게 되니까 이 좋은 색도 이 광물의 특성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색이 있는가 하면 긁었을 때 알아보는 색도 아 광물마다 다 틀린 거구나 근데 뭐 100% 다 틀리진 않고 뭐 비슷한 애들도 있고 다른 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구분을 할때 겉보는 색 말고도 긁었을 때색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긁었을 때의 색을 긁었을 때 색이라고 안 하고 좋은 색이라고 한다라는 거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성이 뭐 국기도 있고 자성도 있고 염산반응도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광물의 특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